<웃음> 여러분 소녀시대가 생각나는 날이네요 <웃음> 갑자기요? 아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요? 라고 하면 소녀시대그 노래 있잖아 소원을 말해봐 어. 소원을 말해봐 그처럼 <웃음> 누구한테 나바램이 있죠 소망 바램 소모 다 그런 거 아닌가? 원하는 거? 음. 자 지금 그 사람의 소원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어, 그 사람이 썸일 때, 연애일 때, 뭐 동거, 부부, 재회 다 어, 두루두루. 응. 어, 근데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개씩이나 말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웃음> 왜요?라고 하면 네 개만 말해봐 그랬잖아. <웃음> 네 개를 말하라고 했는데 어, 개, 개수로 네 개를 말하는 욕심쟁이가 있을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카드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웃음> 카드도 바뀌었어요. 어, 이번에 카드가 엄청 썼다. <웃음> 새로 샀죠. 어, 저기 뭐, 기존에 있던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너무 좀 오래 썼잖아. 어. 자,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 해드려 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소원은 소원이 뭘까요? 어, 이 사람은 <웃음> 왜요?라고 뭐안 되면, 아이고 뭐안 되네. 게막 도전, 뭐 도전, 뭐 무한 도전이야? 도전을 갖다가 어, 엄청나게 했는데 잘안 되네. 어, 나름 열심히 했고, 음. 자기는 나름대로 어떠한 그거 있잖아요. 어려움에도 어, 굴하지 않는 어떠한 그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뭐어 이게 어디 봅시다. 소원을 이룰지 있을 수 없을지. 이룰 수 있겠는데 여기는 잘하면. 어. 글쎄 한번 두고 봐야지. 이게 뭔 소원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는 맞긴 맞는데, 안 돼서 놀러 가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그거 있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학기에술 마시러 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야. 안돼 가지고. 자, 오늘은 저 이제 썸일 때, 연애일 때, 동거부부 제외 다 볼게요. 음. 저기만 썸일 때는 정말 갖고 싶은데 안 돼서 안 돼가지고 어, 마음만 간절하지 않겠는가? 막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맛집도 가고 싶고 여러분하고 썸일 때는 음, 그런 것 같은데 뜻대로 안 되지 싶어. 음.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썸일 때는 같이 가줄 수 있겠다. 어, 같이 갈수 있겠다라고 봐. 썸일 때는. 그러면요 연애일 때는 연애일때도 마찬가지지 뭐 저기 막 여러분들이 조금 삐졌을 수도 있어요. 왜 삐져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런게 있어 좀 여, 여자는 연애에 대한 뭐 나, 환상 꼭 여자만 있는건 아니지 남자도 있을 수 있지 뭐 알콩달콩 어, 뭐뭐좀 케미가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음, 막 이러고 싶은데 아이 그게 좀 뜻대로 안되는 것 같고 뭐, 진짜 뭐 좀 재밌고 싶은데 연애가 재미지지 않아서? 어뭐 조금 그 이벤트도 좀 깊이 있는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막그 뭐지? 어, 겉조리 같은 거니까 좀 깊은 맛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이 날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짜증을 부렸더니 어 짜증을 부렸더니 토라질 수도 있거나. 어 근데 결국은 갈겠네. <웃음> 자 그러면 동고나 부부일 때어 동거 동거 부부일 때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거 같아. 뭘 하고 싶냐라고 동거하고 부부일 때는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 썸이나 연애일 때는 여러분하고 어 즐겁게 어, 놀러 다니고 이런 거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고. 음, 만약에 썸 어, 저기만 동거나 부부일 때는 그런 거죠. 뭐, 누가 내 대신 뭐, 안 해주나?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 아, 진짜 미친다. 나 이렇게 말하, 이리, 이렇게, 나오면 나들어 뭐, 어떡, 어떡하라는 거지? 진짜 <웃음> <참> 미치겠네. <웃음> 아이, 저기, 만 동거하고 썸인 경우에는 저기 저 저기 부부인 경우 이러면 안 되지 어, 환상을 꿈꾸거나 그러고 그러면 안돼내 현실이 아무리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변화가 없고 늘 그냥 어, 늘 무덤덤하고 어, 그런 거 서로에게 뭐그뭐 그뭐 맞춰주느라고 뭐 조금 짜증도 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더더 사랑 싸움했다고 이러면 안 되지 뭔데요? 이러면, 어, 나가서 놀고 싶은 거야. <웃음> 일하기도 귀찮고 응, 일하기도 귀찮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참 음, 저기 막 이태원의 흔들바위였는데뭐 그러는 거지 뭐. <웃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거든. 대, 대화도 안 되고. 아유, 내가 이런 어 이런 인간하고 계속 어,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답답하고 그냥 스트레스 정도를 갖다가 풀고 싶다라는 거죠. 어, 그럼 재외일 경우에는 재외일 경우는 조금 힘들어. 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이 뭐 딱히 뭐 제외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히 반응도 없고 애누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조금 절충 좀 해줬으면 그 우리 그그 그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애누리가 없이 그냥 너무 음 저기 막 저게 없다라고 보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지 에이 모르겠다 아 그냥 나가서 놀자. <웃음> 여기는 썸일 때, 연애일 때, 동거일 때, 똑같은 게다 나가서 놀자야. 그냥 나가 놀자인데 그래도 썸이나 연애는 같이 놀, 같이 즐기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고 싶은데, 그게 약간, 어, 핀트가 안 맞는 느낌? 어, 그렇지만, 뭐, 내 연인이 조금 삐져있으니까, 그래, 나가자. 아이씨. 나가기 싫지만 나가자. 근데 썸이고 연애인데 왜 나가기가 싫어요? 왜 나가기 싫냐 하면, 어떤 그 이벤트가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나의 달콤한 이벤트가 없고, 그냥, 그냥, 뭐, 뭐 호프집이든 아니면은 뭐, 뭐 그런데 있잖아요. 노래방이든 너무 정형화된 데 그, 그것도 그 너무 지겹지 않나? 맨날 가니까 어좀 지겹고 루즈해지고 조금 쌈빡한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신선한 걸 갖다가 하고 싶은데 아 썸이고 연애고 막 맨날 그 갔던 대로만 계속 줄기차게 무슨 무슨 뭐 저기 뭐 1호선이야? 그런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맨날 거기만 도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도 뭐 나름 즐겁지 않게. 내냐야 나는 거예요. 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도 들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지. 뭐딴데 없어? 딴 코스 없어?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 내 연인이, 내 썸남이, 내 연인이 원한다는데 썸남, 썸녀, 내 연인이 원한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은 동거나, 어, 동거나 부부일 경우에는 아 그런 거지 식상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식상하다 좀 나가서 놀고 싶고 일하고 지치고 들어왔는데 아, 그냥, 내네 속도 모르겠고, 뿡하고, 뭐, 말도 안 하고, 뭐가 저긴지, 좀 답답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훅 나가서, 그냥, 아, 그냥, 그, 뭐, 스트레스, 뭐지? 스트레스 프리. 어,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 뭐, 이런 거고, 그것 때문에 조금, 서로 조금, 삐질 수 있어.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는 대화, 만약에 동거나, 어, 부부인 경우에는, 대화가 조금 필요하고,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뭔가를 갖다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약간의 우리가 프레시한 어떤 산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프레시한 뭔가를 갖다 탁줘 가지고 어떠한 생활에 활력이 되는 걸 해야지 되는데 맨날 그냥 뭐 그냥 뭐 부부 관계나 아니면은 그 연인들 그 성생활 같은 게 너무 틀에 박혀져 있고, 어 조금 짜릿한 게 없지 않나? 그래서 그, 저기, 뭐, 환상을 갖다가 꿈꿀 수도 있어. 근데 이 환상 같은 거 자꾸 꿈꾸는 건안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좀 신선하게 어떠한 그런 자리를 갖다가 좀 마련해서 좀좀 좀 여행도 가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부부애나 연인 애를 갖다가 여긴 돈거 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조금 더 돈독하게 할 필요 있다 지금쯤이면 한번쯤 그래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음, 재회일 경우에는 뭐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딱히 뭐 호응도 없고 속을 모르겠고 음. 그렇고뭐 대화도 조금 안 통하는 것 같고, 말해, 말해봤자, 그냥 다, 대, 뭐지? 말을 한다봤자, 다람쥐, 음, 다람쥐 챗바퀴 노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뭐, 뭐, 서로 그런 거지. 그, 뭐, 서로 그냥, 그, 불평, 불만? 그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러는 거죠. 재회를 하려다가도, 아 그냥, 다른 걸 찾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 대략, 그러다가도 또 여기는 그런 것 같아. 다른, 다른, 뭐, 새로운, 음, 나만의 길을 갈까? 아니면은 재해를 할까? 조금 망설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저기, 만 서로가 조금 대화가 필요해. 너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러면은 여기는 재해가 조금 힘들어요. 어. 그렇지만, 조금 한 발씩만 양보해줘도, 여기는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낼수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외보다는 그래도 그냥 친구들하고, 원래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게 좋아요. 아, 굳이 뭐하라. 서로 핑계만 늘어놓고, 이래서, 어, 이래서, 어, 음. 뭐 대화가 조금 어, 안되는 게 아닌가 제외는 어떻게 안되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냥 뭐 과거에 뭐 어쨌든 저댔든 그건 덮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그때 네가 이랬잖아 그러면 그건 이랬잖아 뭐서 서로 이게 이게 안돼 어. 한, 따지기 급급하고, 변명하기 급급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따상하고, 아유, 내가 너랑 뭐 하냐. 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회는, 솔직히, 운이, 재회, 이 카드상 볼때 재회 운이 안 들어왔다라고 말하기는 그래. 살짝 재회의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음, 조율이 안 되면 재회가 가능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썸이든, 연애든, 아니면 동거든, 재회든, 중요한 거는 내 고집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대방한테 맞춰줘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굴러간다, 라는 거야. 이게 아니면 안 돼라.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안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그 좋았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음, 좋았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제외도 잘될것 같다. 가도 어, 이게 물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지. 정말 솔직히. 주변을 둘러봐봐요. 어. 사람 사는 거다 비슷비슷해. 사람 사는 비... 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의심이 들어가고 재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떠한 그 저기 막그 제안이 이렇게 막 들어왔을 적에 내가 뻗당기면은요. 어 그냥 갈수 있어. 어, 그냥 갈수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막 그, 가, 부부, 부부든 뭐든,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떠한 뭔가가, 제대로, 뭐, 다텄다, 뭐 했다, 할, 때, 뭐, 제대로 어떻게 화해가 되지 않고, 서로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서로가, 응, 저기, 막, 대화로서 풀어나가면서, 어떠한 이벤트속으로 여행이나, 여행 떠나고, 즐거운 곳에 가가지고, 서로의 애를 갖다가 돈독해 하지 않으면, 에이, 학김에 서방질 한다고, 꼭 서방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학김에 서방질 한다고, 술 마시러 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술 마시러 튀어나가면 또 싸우잖아. 어, 그럼 뭐야? 악순환이 연속이 된다. 그래, 싸우기보다는 서로가 그냥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해서 그냥 그술 마시고 놀그 돈으로 좀 가벼운 대로 여행을 갔다 오면 오히려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음.썸일 경우에는 또 그래요. 어, 썸, 썸은 완전한 연애가 아니잖아. 완전한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나 나한테 있다라고서 어, 확신을 하거나 그러 그러지는 말아라. 어, 왜 그래. 샴페인을 터트리기는 이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분, 어떤 분은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너는, 그치,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그 강에 그 꽃잎이 떨어져서 그걸 잡으려고 자꾸 손짓손짓하면 더 뒤로 멀리 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온다라는 거지. 근데 가만히 놔둬도 좀, 내가, 어느 정도면, 뜰채로 뜰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어, 너무 준비가, 여기서 뜰채로 뜰 준비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항상 내가, 그, 정리돼 있고, 저기, 막 좀, 꾸미고, 내숭은 필이 떨어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내숭은 필이 떨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요즘은, 조금 괜찮다 싶으면, 경쟁이 막 사방에서, 이게 무슨, 어, 뭐, 저기, 막 저기, 뭐야, 그 뭐지? 큰, 뭐, 그, 뭐지, 무슨, 무슨 직장? 어, 무슨, 무슨, 무슨 회사? 어, 3대 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경쟁이 너무너무 셀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어느 정도의, 어머, 왜 그러시와요? 이거는. <웃음> 그러니까 적당한 내수, 너무 왜 그러셔요 해도 안 되고 적당히 눈치껏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눈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집착보다는 윤, 윤치, 윤그 어,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힘들긴 해. 근데 뭐어떡겠어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러면은 싸울 일도 없고,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겠다, 라는 거죠. 음, 누구나, 예, 저쪽에서는, 어, 저기, 막 어머, 뭐왜 이리세요? 온갖 내숭, 막, 가슴골 보여주면서 온갖 내숭을 딱 떠는데, 내가 너무, 어, 털털해봐. 어. 그러면은 눈이 얼, 루로 가겠어? 당연히 저쪽으로 가겠지. 어. 나도 똑같이, 아, 왜이러세요 똑같은 컨셉으로 나가야지. <웃음> 그래야 된다 어. 연애할 때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내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 여우짓, 여우짓 어. 남들은 여우짓을 하는데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 나는 내추럴하고 난 순수한 사랑을 원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뺏길 수 있어 음. 순수는 개나 줘버려 아무튼왜냐면 어, 여기 뺏길 수 있는 카드가 들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거내 기준만 세우지 말고 그 사람 아, 상대방이 원하는 바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지 관계가 오래 갈수 있고 내 것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물어봐 어, 물어보면 되지 입 뒀다 뭐해 물어보면 되나요? 어.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얘기해줘. 물어보지 않고 지레짐작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자 정답은 없어. 어, 맹신하지 말고 그냥 뭐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만 보기를 바래요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소원은 썸일 때, 연애일 때, 동거, 부부, 그 다음에 재회일 때 어디 봅시다. 뭐 두루두루 보지 뭘 그래? 소원이 뭔지 알아면 좋지 않겠어요? 음, 그런 것 같아. 소원을 자기도 모르겠대. <웃음> 목표가 없는 것 같은데, 어, 목표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만사무탈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같아. 어, 그냥, 내, 그, 뭐지?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딱 너무, 내가 목표한 것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이룰, 이 이룰 수, 말이, 이룰 수 있었으면, 뭐, 다른 게 뭔가 바람이 있겠나.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어, 어, 그, 저기, 막, 정당한 어떠한 보상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더 좋은 소원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썸이든 연애든 쟤든 다 똑같아, 요 여기 초장은. 노력은 참 많이 하는데, 아, 글쎄, 자기도 잘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모르겠냐, 라고 한다면, 일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 그, 인간, 인간사도 그렇고, 음, 나, 자기는, 어, 좀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것 같냐, 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처럼 막 말로서 막, 어, 그냥 말로 막 죽이는 사람 이 있잖아.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음 그냥, 그, 주식? 예의주식? 어, 예의주시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불확실한 것에 손대는 걸 갖다가, 조금, 어, 그, 이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성격상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예의주시하면서 자기가 할 바는 또 묵묵히 한다라고 봐요. 지금 그 사람이... 어. 지금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지 썸일 때도 그렇고 어, 연애일 때도 그렇고 연애일 때도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아주가 거기에 맞는 피드백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 음 그러기 때문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워낙 신중한 타입이니까 그렇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디 너가 바라는 것이 네가 원하고 나와 하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뭔지 이 사람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라고 봐요 음. 나는, 난, 나는 솔직히, 그래, 카드 리딩 하면서도 왜 대화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 그게 대화, 이렇게, 그, 이런 거, 이렇게 속마음 같은 거 얘기하면 쑥스러워서 그런가? 어, 속마음 같은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냥 예의주시? 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 그걸 왜 궁금해?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그런 건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대화가 별로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속마음을 갖다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알아서. 그게 정확할까? 알아서 알아내는 거? 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썸이든 연애든, 어, 아니면 동거든. 어 부부든 제외 제외도 마찬가지 여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 흐름이. 음. 아 제외도 그렇잖아 상대방의 의사를 갖다가 알아야지 내가 움직이든 말든 하는 거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지 내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될것 같은데. 음. 솔직히 말하면 될것 같은데 계속 예의주시만 하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럼 이 사람은 그 지금 예의주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조금 답답해해요.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한 마음을 몰라서. 음.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를 수 있고. 음 자기가 뭔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의주시만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썸이든 연애든. 어. 연애인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거는 뭐이 사람의 성격이겠지? 음, 이사람 성격이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연애한다고 라 한다면 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여러분들 이미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가 알아서 목마른 놈의 우, 우물 판다고 네가 따라오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썸일 때 연애일 때그 동거일 때어 부부일 때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음, 그냥 그 뭐지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싶어해요 어, 편안하게 좋은 시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어 저기 말, 보내고 싶어한다라고 보여 근데 재회일 때는 살짝 달라 재회일 음, 때는 어떻게 다른데요라고 한다면 음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이참에, 어, 이참에, 내가 이때껏, 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뭐 해야겠냐, 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내가 드림, 이상형이 있잖아. 어, 이상형을 갖다가, 내 운명을 갖다가 헤어진 김에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거야. 헤어진 김에 그래갖고 이 사람이 헤어진 김에 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재회인 경우는 그래. 재회인 경우에는 저기 막 재회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재회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재회 제외, 재회보다는 음. 좀 다른 그 신세계 어 신세계에서 내가 꿈꿨던 어 이성과 데이트를 갔다가 한번 즐겨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음, 이 사람의 소원이다라고 봐. 음, 근데 이게 실행에 옮겨질지 아닐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만약에 만약에요. 만약에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어, 여자이고 어, 여자이고 어, 만약에 어, 저는 제네보다는 연애 쪽이 더 좋아요라고 한다면은 음,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승률이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승률이 조금 더 좋다라고 봐. 음. 아,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어, 뭘 주의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은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을 지켜 보라 라는 거예요 음 너무 조급하게 되면 정작 여러분이 봐야 될 거를 못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 저는 그냥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음, 그러, 그냥 어 저는 비혼주의자고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맘 그냥 즐기며 살래요. 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깊 진지한 관계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은 좀 지켜봐라.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 그 사람에 대해서 클리어 해줄 때까지 그렇게 보고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싱글인 경우 겠지 재회는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재회는 싫어요 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류패를 원해요 라고 하면 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뉴페가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어, 아마도 어디서 나오나요?라고 한다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썸년에다 통털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 같은 취미 활동을 하거나 어, 요즘에는 그뭐 단체 톱방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그런 모임들에서. 어, 모임들에서 가볍게 알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 알게 되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어, 거기까지 <웃음> 뭘 원하든 거기까지 오케이? <웃음> 답이 됐어요? 어, 뭘 원하든 거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부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도 어~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뭐~ 대면 대면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 인간이요 어~ 저께 밤새 나가서 늦게까지 놀다 와서 꼴배기 싫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라 칼로 물 베기다 어~ 왜냐라고 한다면 에, 여러분 인연이다라고 봐요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될수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해라 저~ 여기는 만약에 부부지간에는요 뜨밤 한번탁 어~ 담고 나면 싹 풀려. <웃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선생님 참 썸인데요? 연애인데요? 라고 한다면요 음, 아, 썸은 살짝 불안한 기운이 없지는 않아 어, 여러분들이 모,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데 썸일 경우는 그래도 어떤 새로운 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연애라면요 은 라고 한다면은 연애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냥 뭐 전에 해 보지 않았던 어 거를 갖다가 해 보게 같이 해 보게 된다던가 아니면 사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어 조금 더 깊어져 가지고 그냥 가벼운 연인이었다라면 가벼운 것보다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육체적인 관계도 잘 맞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 어,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인을 훨씬 더잘 알잖아. 음. 알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좀 길게 두고 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두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심쩍어 했던 부분들이 어 드러날 수 있는 날이 오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라고 한다면은 글쎄 음이 오늘은 그냥 토탈 리딩이잖아. 딱 하나를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서 말이 조심스러워요. 음, 그건 이해를 하고, 대체적으로 2번 카드의 흐름은, 어, 길하다라고 보고, 그 사람의 소원은, 어, 여러분들하고 달 알콩달콩한 시간을 갖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네, 2번 카드 리딩. 상황별로 잘 들어. 잘 듣고, 한두 번씩 들어봐요. 자기한테 맞는 거. 왜냐면은, 항상 마지막 부분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웃음> <웃음> 네 2번 카드 리딩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의 소원은 무엇인가 응. 이 사람은 다된것 같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 힘들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힘들다. 뭐가 힘드냐. 사랑도 힘들고 어, 다 힘들다. 썸과 썸과 연애에서 벌써 그러면 어떡하지? 어, 썸과 연애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여기 3번 카드는요. 썸일 경우에는요. 조금 지켜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썸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닥 마음에 딱 들어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내, 내가 예를 갖다가 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좀 조심해라 라는 거야. 왜 조심해다라고 한다면요. 은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 나를 갖다가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반듯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연애나 동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다툼이, 다툼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봐. 다툼이 일어나는 시기고.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지긋지긋하다, 너의 거짓말. 이러는 거야. 맨날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 어, 난 그게 너무너무 싫고, 어, 그, 그, 임기응변이 조금 능한 사람인가? 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봐. 임기응변이 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우, 어, 진짜, 어, 너무, 지, 어, 지긋지긋해. 아우, 어, 진짜, 너 진짜, 주댕이 하나는 오져. 이럴 수도 있어. 어, 연인인데요? 라고 하면, 아, 연인이면, 뭐,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어. 약간 여기는 좀 시들시들 할 수도 있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썸일 때에는요잘 보이고 싶어서, 어, 잘보이기 싶어서 조금 허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3번 카드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음. 3번 카드는 그러네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어, 약간, 어, 그런 게 있네. 상대방이 게으른 건지. 아니면 진짜 사정이 안 좋은 건지 아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 이러기 싫다 아니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무기력해져 있다 어 무기력해져 있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연애를 통해서 어, 연애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목적을 이루려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야, 목적을 통해서. 음. 여기는 조금 지켜봐요. 어, 만약에 결혼했고, 막, 이렇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혼한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 배우자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상황이 안 돼서 갈 수는 있겠나? 모르겠다.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음, 다 지쳤고 어, 좀 힐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둘 관계에서는 어, 그렇다 라고 봐요 어, 힐링이 필요하다 부부나 동거일 경우에는 그렇다 라고 봐 음. 예, 왜냐하면 부부하고 부부하고 동거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 어, 같이 사니까 생활 어, 생활비 문제라던가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친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봐요. 여기는 조금 돈이 돈 문제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도 뭔가를 갖다가 어, 언덕이 있어서. 비비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 하는 게이 사람의 소원인 것 같고 어, 너무 막힘이 많고 이제 너무 많이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쉬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큰게 아닌가? 음, 난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 꼭 여행을 가, 여행을 돈이 많이 들어야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 괜찮지 않나요 산행 같은 거 어, 난 괜찮다라고 보는데 머리 식히기에음 그렇다라고 봐요 뭐 그게 정답이니 정답일 순 없지 내 상황이나 그런 거는 내가 훨씬 더잘 아니까 둘이서 손 붙잡고 어디 다녀 와봐요 음, 그러면은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음. 제외를 원하시는 분은, 음, 그 사람은 제외를 원할까? 과연 그럴까? 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크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갖다가 의식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 의식하고 있는 건 맞고,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그게 아 이거는 제외는 내가 폐폭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돈 문제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음, 돈 문제 때문이고 음, 돈만 아니었다면 음, 그런 거지 여긴 돈 문제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돈 문제가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다 아주 짜증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재회는 재회를 원한다라고 한다고 재회가 될까?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연락 오면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싸우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이 지금 이 답답한 이 심정을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음, 여러분한테 막 모진 소리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한다면 일단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고 봐야 되지 않겠나? 어, 일단 <웃음> 제외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안 받고 블락시키면 되고. 근데 제외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라 뭐라 그래. 싸우, 싸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얘기는 조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솔직히 제외는 반들세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만약에 어, 재해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방법으로 된다라는 거지 이기적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바탕 마음 흔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어, 왜왜 가요라고 한다면은 저기만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음, 음, 그냥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쪼들리니까 어, 그걸 갖다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요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그닥 없어요. 그닥 없는데 왜 연락 와요? 라고 한다면 그닥 없어도 그냥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승질머리가 그래 승질머리가 음뭐 이유 있나? 어, 그리고 또, 한국 사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가 한번 사귀었던 사람은, 뭐, 나중에도, 뭐, 뭐, 뭐 나중에도 내건줄 아나 보지? 어,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괜히 연락 와가지고 한번 시비 걸고 그러고 그는 거지, 뭐. 어, 전화번호 바꿔도 연락 오지 않아요? 어, 여긴 그럴 수 있어. 전화번호 바꿔도, 얼마, 전화번호 아는데, 뭐, 저기, 뭐, 어디서든 걸수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전화, 저, 블락 시켜도. 음, 그럴 수 있어. 어. 근데 여러분이 재회는 그닥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재회를 원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 이 3번 카드는. 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사람, 썸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 그럴 거잖아요. 근데 썸은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은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 그냥 일단은 어 그냥 가까운 데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게이 사람의 소원인 것 같아. 만약에 썸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썸이 어 근데 그게 연애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은 음, 살짝 애매하지 왜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근본적인게 풀려야 연애도 솔리대로 풀려 갈 텐데 근본적인게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러다가 또 조금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냐라고 만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 사람 상황 자체가 연애에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고 봐 그래서 (3번) 카드의 소원은 대체적으로 금전이고 힐링이에요. 어그 사람의 소원은 금전적으로 어 쪼들리 압박되고 쪼들리내는 거그 다음에 일 있다면 좀 고정적인 직업이 생기는 거어직 예를 들어서 직그그 사람 고정적인 직장인데요라고 한다면은 직장에서도 뭐 이것저것 막 두서없이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좀 고정적으로 뭔가 내가 집중하고 할수 있는 거 그런 게 소원인 것 같고, 연애는 일단은 내가, 어, 너하고, 어, 진짜 네가내 소울메이트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울메이트인지 알면은 뭐 연애가 가능해지나요? 라고 본다면, 그건 살짝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음, 언제까지? 이 사람이 금전적인 것이나 직업적인 면이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가야지 그게 또, 어, 어 순풍에 돛을 달지 않겠는가 지금은 시기상조다 라고 보여져요 음 맞는지 모르겠다 암튼 그래 3번 카드가 그래도 1,2번 카드는 괜찮았는데 3번 카드가 좀 그러네 음 기운이 안 나네 <웃음> 기운이 안나나 나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리딩하면서도 맥이 쭉 빠져요 음, 이 카드 3번 자체가 맥이 쭉 빠진다 라고 봐 음.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지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의 소원은 으흠. 네 소원이 이런 거였구나 어제 봅시다 <웃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음이 사람은요 일단은 그냥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격상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막속 시원히 할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냥, 나,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어, 내 맘대로 해보고 싶다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같아. 그게 뭐든, 뭐,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일 때려치고, 휙, 나갔다 온다던거나, 어, 그래도 괜찮다면. <웃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내, 그냥, 그, 아무 생각, 뇌를 갖다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휙, 나가버리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음, 근데 상황 자체가 어디 얽매여 있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 그렇게 보여져. 어디에 얽매이는데요, 라고 한다면, 먹고 살 거라든가. 어,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연애도 먹고 살게 있어야지. 먹고 살게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 음, 조금 답답하고, 조금, 불안하다 어, 불안하고 뭐 지금 당뭐 자기가 원하고 원하고 간절함은 있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마음은 조금 급해요 어, 마음은 급한데 마음은 급한데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속 시원히 어디나 떠나버리고 싶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썸일 때도 좀 썸이 그잘될것 같다가도 안되고 될것 같다가도 안되고 그러지 않나요? 어, 그런 것 같아. 될것 같다가도 안되고 될것 같다가도 안되고 그렇다라는 거야. 연애는요? 연애는 지금 연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웃음> 싸웠어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연애에서는 지금 그래도 슬슬 화가 풀려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연애하시는 분들, 어, 저기 뭐야? 다퉜다면 빨리빨리 풀어요.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아. 여기는 어, 이 4번 카드는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다. 어떻게 안 좋은데요? 라고 한다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후회할 수 있어요. 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헤어질 거 아니면... 음, 저기, 막, 화해를 갖다가,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보여. 막, 가정이, 가정이, 아 저기, 동거나 가정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야.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거짓말 했거나, 뭘, 어, 거짓말이든 속 속인 거거나, 어, 거짓말은 뭐고, 속인 건 뭐냐면, 거짓말은, 음, 불리한, 그,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말이고, 속인 거는 계획된 거지. 어, 거짓말은, 어, 계획이 되지 않은 거. 어, 그렇지만 속인 거는 계획된 거. 어, 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 조금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조금 부부나 동거인 같, 동거일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음. 아 화해하는 것도 좀 의미 없고 아좀 짜증도 나고 막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겠어? 어 그래도 내 남자 내 여자잖아. 어 그러니까 뭐 여기 화해는 되, 되지 않겠는가? 어, 화해는 되기는 돼요. 어, 그렇지만 간혹가다가 너무 어 저기 막 뭐, 부부 같은 경우야, 뭐, 쉽게나 헤어지겠습니까? 어, 많은, 만약에 동거이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어, 헤어질 거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저기, 막, 균형을 맞추는 게, 어째, 어떻겠는가, 라고, 어, 좀 보여줘요. 그럴 수 있어. 선생님, 그게 균형인가요? 내가 져줘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 음, 걔가 고집이요새 고집이구요 지 밖에 몰라요 라고 어 진짜 집 불도 없으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양보를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헤어질 거 아니라면 양보를 해야 된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양보 안 해요 음, 양보할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렇다 라고 봐자 음. 어디 봅시다 그 만약에 재외라고 한다면 재회? 제외? 재회는 응. 조금 힘들지 싶겠다. 음, 왜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재회를 아직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재회를 어, 원하지 않고 그럼 뭐뭘 저기 하는데요라고 하면은. 미련이나 이런 건 남았을 수도 있지 어, 남았을 수도 있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어, 내 가정이 아니라 카드상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어, 재해를 하고자 한다 그거는 아니지 싶어 어, 이 사람은 다른 새로운 관계를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원한다고 뜻대로 될란가? 모르겠다.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무기력, 너무 무기력, 무기력하고, 음, 일단은 무기력한 게 문제야. 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다. 어, 그래서, 뭐, 뭐, 새로운 길을 갔다가 개척할 수 있겠나 라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가 이렇게도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지 싶어. 음. 환경에 구부러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 환경에 구부러지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외 같은 경우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 어디 봅시다 어, 좀 있다가 뱃속에서 아주 크게 소리가 날것 같은 이 불길한 얘가 뭐 뭐지? 아 꼬르륵 소리 <웃음> 배고파 <웃음> 지금 막이 리딩하면서도 아 이거 소리 나면 안 되는데 소리 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외는요 이 사람 자체도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 성격 잘 알잖아 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제외는 살짝 어안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두고 봐야겠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썸으로 돌아가서 음 왜냐하면 연애 연애는요 진짜 말 그대로 썸이에요 깊은 관계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맺기는 살짝 어, 그런 게 있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캐릭터 자체가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적에는요 진짜 경쾌하게 다녀오고 어쩌저 고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그거는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성격이고 실제로 안까지는 아니 아니그러... 그런. 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떠이 사람하고 뭐 헤어지거나 끝나 썸 타다 끝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썸을 좀 길게 타거나 아니면 어, 이 사람이 계속 그런 걸 갖다가 그 저, 아직까지는 그 그런 그진부한 전개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니까. 음,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연애든 뭐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사, 상황이 좀좀 지나가 가지고 자기가 이래저래 이래저래 움직여 가지고 이걸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이 사람의 소원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지 이 소원이 그그럼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은 벗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저기 막 그냥 일을 갖다가 좀 음,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음, 조금 겉도는 그 마음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 않아서 일단은 그거 갖다가 안정을 시켜 놓고, 안정 그 일단 그거부터 안정을 시켜 놓고 연애든 뭐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안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어, 안정, 어, 안정을 아, 안정을 시켜 놓는 게 소원이다. 그 연애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겠다는 라 거예요. 물론, 마음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근데 마음, 그거는 마음일 뿐이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이 더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니까 조금, 그래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어, 저기, 막,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썸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줘 봐요 음,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상황에 조금 지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어, 자기가 목적지에도 도달하게 되면은 이사람의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생활이든 동거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지금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극복하기 극복하도록 조금 좀 배려해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자 이제 두루두루 다된것 같죠 <웃음>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는요 좋아해요 어 여기는 그 조화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이러한 슬럼프 이 사람이 약간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꽁꽁 싸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의 자기 궤도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자기가 어, 느꼈던 거나 하고 싶었던 거나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갖다가 진전시킬 확률이 높으니까 어, 진전시킬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 려 봤다라는 거지. 선생님 저는 추가도 못 기다리겠어요. 한번 뭐 다른 사람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전 한번 기다려 볼래요. 하면은 조금 시간을 쳐보고 그냥 좋은 그러니까 친구처럼 좋은 관계로 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 어 여기는 썸이라도 좀 길게 탈것 같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왜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요걸 갖다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고 이 관계를 갖다 그때까지는 친구 관계로 이렇게 유지하고 썸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카드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지요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